오빠 응. 뭐야 오빠 어 말벌 있어 응. 말벌 좀 잡아 말벌도 먹고 살아야지 왜 잡아 오늘 주말인데 오빠 응. 못생겼다 못생겼다니 이 정도면 준수한 거야 너 우리 구독자님들이 나 얼마나 잘생겼다 해주는데 오빠 지금 이 각도 진짜 못생겼다 말벌 있다고? 응 퇴치해야겠네? 응 어. 말벌한테 좀 쏘이면 구독자 수는 좀 올랄까? <웃음> 죽어 죽어 말벌에 쏘이면 말벌에 좀 쏘이면 사람들이 어. 어. 감탄하지 않을까? 아이 아이 아이 아니요, 그건 우리 기자님들은 그렇게 자극적인 거안 좋아해, 안 좋아. 그래? 어, 혹시 막 댓글에 설마 막 어, 말벌한테 쏘여봐요,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, <웃음> 여러분들.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, 여러분들 아시죠? 내가 가서 댓글 달면 어. 안 돼? 안돼안 돼, 안 돼. 아 거, 혹시 막 여러분들께서 막. 이리티비님 자극적인 거 말벌이 쏘여 보기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. 말벌이 들어보기 뭐큰 강물에 들어가 보기 이거 안 됩니다. 뭐 멧돼지와 싸워 보기 가안 돼요. 알았죠? 아. 았어 빨리 나와. 아 주말인데 어디 어디 여기. 나와봐. 좀 거리를 더 <웃음> 저기 가있게, 저기 가야지 알았어. 간다 됐지? 그렇게, 그래서 쳐? 어. 말벌 덤비잖아. 존나 뛰어야지. 진짜 쏘이게? 떼, 아니, 떠에 뛰어야지. 나도? 아니, <웃음> 안 뛰어도 되지. 나한테 쏘면 어떡해? 어? 나한테 쏘면 어떡해? 이리 t v 촬영감독. 말벌에 쏘여. 죽다. 상해보험 아직 안 되는데 상해보험 해줄게 간다 어, <목소리도> 뭐야 얼로 떨어졌어. 저 위에 또 있어. 뭐? 달 달려든 것 같은데? 왜블러이어볼 F 킬내 효과 좋다 그러게 일이 아! 볼일람수볼 죽어 죽어 진짜 죽어? 어어내 볼일이. 내 볼일이. 내 볼일이. 내볼일 엄마 이대로 자도 돼? 그럼. 진짜 안 쏘요? 벌써 아 괜찮아 이제